15년 전첫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건실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정말 성실히 일했고 공무원인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입사 이후 4년 정도는 별탈 없이 돈도 많이 모으고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어느 무렵 세계 경기는 활원기에 접어들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 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며 돈도 모았던 터라 관심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고 제가 가진 돈 20%를 중국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펀드의 세계, 안 하면 바보 소리 듣던 시절, 역시나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올라가 있었어 하루하루 수익률 보는 재미가 있더군요. 그때 저는 4년 동안 성실히 적금만 부었던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펀드에 한참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펀드보다 직접 투자가 수익이 더 높다며 직접 투자를 많이들 고나더군요그 당시에는 사놓기만 하면 오를 때라 주식의 무서운 점을 몰랐었습니다. 그래 나도 직접 투자나 한번 해보자 하며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3개월 가량은 계속 수익만 났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내가 잘될때그 열정의 불꽃이란. 정말 어디까지 타들어갈지 모르는 그 벅찬 감정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시중에 나와있는 주식이란 책은 모조리 사서 보았던 기억이 있네요. 밤세워 주식 공부를 하며 어느 순간 가진 돈 전부를 주식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발 경제 위기다 하면서 서브프라임인가 뭔가 사태가 왔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은 약간 반등하였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에 역시나 별거 아니었어란 생각을 가지고 마이너스 폭을 줄이자는 생각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약간 오른다 싶더니 이제는 미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 할수 없이 선절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직장생활 5년 동안 모은 돈과 주식으로 수익, 돈도, 원금 7천만 원을 잃고 2천만 원의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더군요. 그 이후로 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일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뒤 어느 날 여자친구랑 강원도를 놀러 갔었는데 정선을 지나갈 때 우연히 강원랜드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국내 유일의 카지노란데구나 다며 혼잣말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놀러온 김에 한번 들렸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에 저도 좋다며 비싼 입장료도 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여자친구와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룰렛에 대한 게임에 호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시작해보았고 3시간 만에 30만원이라는 돈을 따버렸습니다. 세시간에 30만원이라니 저와 여자친구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자친구도 다음에 또 오자고 하더군요. 저도 뭔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너무 좋아 다음달에 무조건 다시 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뒤에또 갔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을 땄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재되는건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후에 여자친구와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저는 절제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200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즉시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다니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과거 주제구로 날린 대자뷰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인생 한방이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야 여자친구도 속여가며 도박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식 서적을 그렇게 파헤쳤던 제가 이번에는 시중의 도박 관련 서적과 지식들을 모조리 습득했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한 저를 말릴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딴 적도 있지만 잃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다시 빚이 늘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카드깡에 전당포에 차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차를 맡기고 화장실로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했습니다. 이때 이건 아니다 싶어 출입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어. 새로운 생각과 다짐으로 이제까지 하면서 연봉을 높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옮긴 터전이 공항과 참 가깝네요.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 원정 도박을 할수 있도록 항공이나 교통체계도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회사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주말만 되면 저는 마카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이직시 받았던 퇴직금과 대출 등을 몽땅 털어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재미보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도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자친구는 정말 돌았냐며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냐고 10년을 만난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도 이 여자가 내 옆에 있는다면 행복해질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카오에 서른 번 정도는 드나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몇 번은 숙박 비용까지 모두 탕진해서 호텔에 있는 보일러 창고나 길거리 벤치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지 벤치 사이사이 칸막이가 있어서 벤치에서 눕지도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더군요. 카지노는 철저히 계산된 곳입니다. 카지노 내부 구조는 일부러 길을 잃게 만들고 어렵게 찾아다니는 동안에 베팅을할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고 카지노 안에 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중에 빚이 2억원으로 불어나더군요. 저는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고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끌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빚을 다 청산해 주시기로 했지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부모님이 빚을 다 갚아주시니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지만 다시 또 마카오로 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1억의 빚이 다시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잃었을 때는 마카오 한적한 골목에서 이틀 동안 죽으로 앉아서 생을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지나간 여자친구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기국적인 선택은 하지 못하겠더군요. 길거리에서 새벽에 깨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 무서움과 외로움이 제 몸을 싸늘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하는 즉시 여권을 찢어버린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정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전 안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은 절대 주식과 도박은 하면 안됩니다. 수중이 빚은 많이 남아있지만 주식, 도박이 없는 제 인생이 조금이나마 정상의 궤도에 진입한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과 도박에 빠진 제 인생의 10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독된 사람으로서 눈물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를 다 알고 이해해주는 살아나는 사람으로요. 이제는 부모님과 제 와이프가 될이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